안녕하세요 달빛 입니다. 저는 그동안 얼굴 위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오늘은 동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동물의 얼굴 동물 중에서도 어떤 걸 그릴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고양이를 그릴 건데요 이 고양이를 완전 그대로 그리진 않고 이 고양이의 느낌을 살려서 약간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따라 그리기 쉽게 아주 안 어렵게 간결하게 그릴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고양이의 눈을 보면 뭔가 놀란 눈 같은 느낌인데 거의 동그라미에 가깝죠 우리도 동그라미로 그립시다 그냥 동그라미 두 개를 균형 있게 양쪽에다가 그려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있게 그리는 거예요. 양쪽이 균형감 있게 동그라미를 그립시다. 눈동자도 한번 그립시다. 코를 그릴 땐 귀여운 느낌이 들게 코는 좀 작게 그려볼까요? 역삼각형을 그리시는데 역삼각형 약간 깎인 다이아몬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고양이들 특징은 코에서 이어져 나오는 입에 있죠. 입도 살짝 그려줍시다. 제 얼굴형을 그릴 건데 약간 볼살이 있어 보여요. 볼살이 있어 보이는데 약간 털의 느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 살려서 그려볼게요. 양쪽 균형있게 그리는 거니까 균등하게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세요. 모자가 조스 같아요. 뭔가 고양이를 잡아먹는 것 같은 모자잖아요. 그걸 느낌을 살려서 그립시다. 이빨. 이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날카로운 이빨을 그려줍시다. 그리고 모자 전체의 실루엣을 귀엽게 그려줄 건데요. 사진상에 모자에 끈이 달려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임으로 상상해서 매듭지어서 그리겠습니다. 조스의 특징 같은 거를 살려줍시다. 뾰족한 등에 있는 모자에 눈도 달려있으니까 눈도 그려줍시다. 너무 똑같이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한번 스케치만 하고 나서 채색은 수채 색연필로 베이스를 깔고 유성 색연필로 약간의 디테일을 살려주고 그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먼저 눈을 보면은 약간 푸른 어,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감도니까 푸른색을 살짝 베이스에다가 깔게요 약간 그라데이션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눈동자는 침범하지 말고 물을 살짝만 살짝만 바깥쪽에다가 빗들어가는 부분만 빼고 살짝 칠합시다 대신에 물 묻은 곳에다가 바로 검정색이 칠해지면 너무 진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의 테두리도 수채 색연필이 물 묻었을 때 번지는 효과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감성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코를 그릴 때는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칠해주고 내부는 갈색으로 채워집니다. 무늬가 약간은 복잡하죠? 약간 고등어 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등어 색깔이기도 하고 하얀 무늬도 있고 검은 무늬도 있고 일단은 하얀 무늬 있는 쪽만 다 빼주고 밑색을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싹 넣어 줍니다 이 무늬들은 나중에 디테일 살려줄 때 그때 넣어 줍시다 먼저 이제 하얀 부분을 일단은 어디 쪽에 있는지 체크를 해 주는데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털을 살리지 말고 그 문양의 실루엣만 일단은 찾아서 해 줍시다 하얀 쪽은 일단은 남겨주고 표시만 살짝 해주세요. 자, 제가 스케치는 지워지는 색연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색연필은 잘안 지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치할 때는 이거 없으면 그냥 연필로 스케치를 하세요. 자, 연하게 깔아줄 만한 색을 고르면 은 사실은 약간 회색에다가 잿빛 같은 느낌이지만은 잿빛이 없어요. 검은색을 살짝 깔아줘볼까? 검은색을 한번 살짝 회색 느낌 나게 깔아줘볼 물을 살짝 살짝 묻혀 봅시다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히 써야 돼요 그래서 종이는 너무 얇은 종이보다 약간 두께감 이 있는 켄트지를 사용하시면 그나마 낫습니다 자, 물을 많이 넣기 었 때문에 좀 종이가 살짝 울었죠 어쩔 수 없어 살짝 울게 그립시다 이 정도 깔아 줬으면은 이거는 마를 때까지 기다립시다 얼굴 이외의 부분은 바로 채색을 할 수가 있겠죠 깊이 있는 부분을깊이있게 표현합시다. 몸도 얼은과같은 느낌으로 채색을 해주세요. 대신에 얼굴 바로 아래는 그늘이부은이부은 진하게 그리시는 게더 보기 좋습니다. 제 모자도 원래 회색인데 회색으로만 다 그리면 너무 같은 톤이 될것 같아서 약간은 다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 해보았어요. 복잡한 요소들이 많은 모자의 디테일 표현은 어렵지만 그래도 심플하게라도 어느정도 묘사를 해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기가 좋아요. 수채색 연필로 표현할 건다 했잖아요. 이제 디테일한 묘사는 수채색 연필이 다 말랐을 때 유성색 연필을 활용해서 좀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채색 연필만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채색 연필로 깔아둔 고양이 얼굴 밑색 위에 유성색 연필 검정색으로 털을 한올한올 한올 그려봅시다. 털이 가는 방향대로 약간은 불규칙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가닥가닥 간격을 두어서 그려주세요. 고양이 무늬도 섬세하게 그려줍시다.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그림은 복잡한 질감을 표현해주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이제 그릴건 거의 다 그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묘사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수염도 적당하게 묘사를 합시다. 초심자분은 채색 따라하는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스케치만 스케치 과정만 따라하시고 채색은 본인이 자신 있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모자를 묘사하는게 제일 귀찮았지만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어찌어찌 다 그려진 것 같아요. 어렵고 복잡해도 여러분도 끝까지 접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려 나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빠른 배속 보시고 아이패드도 좀더 그린 과정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